자 저번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자 이쪽에 있는 건물들을 보시면 저번시간 막바지 때 업그레이드가 한번 됐었죠 두번째 업그레이드 조건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 벽돌 그.. 성벽하고 그 다음에 땅값 그리고 물접근성 그리고 시큐티 이거 보안이죠 치안이라고 여기선 얘기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.. 그런거는 뭐 가드포스트 여러개 지우면 해결될 문제나 다음번 업그레이드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. 다만 저번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리 또 5천대 이하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잠깐만 이게 또 뭘까요? 음 제가 봤을 때는 물이 그닥 이쪽으로 많이 끌고 오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결해봅시다.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물이 가까운 공간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어, 이런 식으로 한번 끌고 와 볼게요 끌고 온 다음에 여기까지 끌고 온 다음에 이 아이를 한몇개 한번 지어보죠 테스트로 자한세개 정도 지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원이 지금 몇 개가 있을까요 음, 벽돌이 생각보다 많죠. 그러면, 자,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요. 이렇게.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이제 벽돌을 사용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벽돌 성벽이 되는 거죠. 지금 진흙 성벽인데. 아마 들어간 재료가 상당히 많겠지만, 뭐, 금방 될 거라 생각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습니다. 문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합시다. 여기 됐나요? 안됐죠? 음... 여기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나요? 아 안됐죠. 됐어요. 자 일단 감싸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업그레이드를 지시 내린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죠? 음... 좋아요.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시간을 좀 빠르게 돌려볼게요.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테스트로 저번 시간에 눌렀던 그런... 성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게이지를 한번 체크해봅시다. 지금 집이 많이 필요하네요. 그쵸? 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. 여기 주변에 아, 이거 말고 이요구치를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. 이거 하나만 좀 만들어 놓읍시다. 바로 생겼죠? 자, 조만간 이그 시티즌 파밍에 대한 요구치는 내려갈 거고 이제 집을 좀 만들어볼게요. 집을 한이 어, 정도 만들어보죠. 자, 바로바로 건물들이 생길 거예요. 일 이렇게 놓고 대기를 합시다. 어, 벌써 물기를 가져왔네요. 어, 여기 보세요. 지금 적합도가 많이 올라갔죠? 음, 괜찮네요. 다만 문제는 이쪽이 저번 시즌에 66%밖에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쪽에는 그... 에이고또 63%에서 끝나네요. 뭐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니까 일단 감안해야 될것 같고. 그래서 이쪽에 사람을좀 늘렸어요. 사람을좀 늘렸고 여기다가도 그 파밍 인력들을 조금만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리고 여기 에이 가에다가 음 이렇게 합시다. 나중에 농사질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길목을 좀 가져올게요. 이렇게 일단 이 정도까지만 가져옵시다. 되나? 그래 이 정도까지만 가져올게요. 자 이렇게 수로를 연결하고 얘네들도 혹시 모르니까 자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. 얘네들이 그 밭이 커질수록 뭔가 토지 비옥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메시지가 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번 그 시즌 때도 이쪽에 100% 수확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 있는 파머들을 좀더 늘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건 좀 기다려 봅시다 그동안 지금 업그레이드가 열심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벽돌 공장이 꽤나 많기 때문에 뭐 금방금방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잠깐만 아이 공장도 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뜨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거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그쵸 예 끝자락에다가 우물을 한두개정도 만들어놓을게요. 여기는 상관없을 것 같고 이쪽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좀 고려를 해야겠다. 자 이쪽에다가 우물을 하나 만들고 장식하는 거 있죠? 자 이렇게 나중에 좀더 이쁘게 만들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외적감 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잠깐만 이거 사람이 부족한 게 많죠? 이거 사람이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여기는 있 트랜스포터를 좀더 늘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늘리는 방법은 자 이렇게 20명을 늘리면 당나이도 10마리 더 추가로 운용이 가능한다 수확하는 게 느리다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수확을 100%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자르다 그러면 뭐 이쪽에다가 배치를 할게요 파밍을 하나 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나요? 음.. 시큐티만 빼면 나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? 이쪽도 조만간 집이 생길 것 같고 그래도 하우징 문제가 좀 상당하네요 아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긴 하네요 자좀 지켜봅시다 어허... 이거 이해가 안 되죠? 문이 여기 있는데 왜 이럴까? 뭐 이런 건 나중에 패치가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일단 내비트죠자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시기 동안 수확을 거의 다 했어요, 그쵸? 심는게 어느 정도 속도로 개선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. 바로 심는것 같아요. 여기서 100% 안심으면 그 그게 그 필요합니다. 파밍이 필요해요. 자 여긴 다시 먹고 다시 먹고 83% 68% 수치가 낮죠.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를 합시다. 음, 여기다가 저파밍을 하나만 더 설치를 할게요. 아니면 이쪽에다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어차피 이쪽에 공간이 남아 돌잖아요 그쵸? 여기다 짓고 길을 만들겠습니다. 길을 만드는 방법은 뭐이 이 게임이 그나마 좀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좀 캐주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?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번 한번 지켜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또 다른 데로 확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저희가 좀더 처리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어요. 보시면 잡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하우징 퀄리티. 뭐 이거는 나중에 해결이 될것 같긴 한데. 음, 우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땅이 아니라고 메시지가 뜨고 있네요, 그렇죠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나중에 위치를 바꾸던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물을 끌고 오죠 한 번. 자, 이쪽에 수도를 한번 끌고 옵시다. 자,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고 올게요. 자 여기까지 끌고 오면 되겠죠. 그리고 이쪽 성병은 약간 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좀 부실게요. 부실고좀 적극하게 다시 구성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비옥도 올리기 위해서 자이 아이를 한두개 정도 설치를해볼까요한세 개?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. 자 여기 사람들이 늘려볼게요. 효과가 있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. 100% 82% 이번에는 어 그닥 좋진 않네요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괜찮을 거다 생각이 돼요 보면 비옥도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쵸 색깔이 많이 진해졌죠 음 좋아 이거 다음 턴까지 한번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쪽을 좀 확인해 봅시다 여기도 좀 주거 공간을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도 거주 공간이 좀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저기에도 거주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다시 벽을 세웁시다. 여기 너무 붙어있으니까 어, 이 아이 있죠? 그래요. 이렇게 지을게요 너무 붙어있으면 좀 그러니까 안 이쁘긴 하지만 뭐 아무리 어때요. 자 마크 사라졌죠, 그렇죠? 적합합니다. 여기도 적합하고 이쪽도 적합하고 보기 좋아요. 이런 게 필요했었네요. 자물 접근성이 높아요. 지금 수로 한번 들려 왔더니 이제 바로 반응이 좋죠. 그냥 이런 거 하나 둘씩 가만히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것도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을게요. 어디보자 잘하고 있는지 볼까요? 그 다음 그 다음 볼이 심는 시기를 한번 지켜볼게요. 지금 20명이 더 충원이 됐기 때문에 금방 될 거라 생각이 돼요. 잠깐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당나귀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긴 한데 자 일단 이쪽은 78% 여기 끝자락에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감안을 합시다. 이렇게 해놓고 여기 100%, 80%, 100% 올랐죠? 좋아요. 여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당나귀를 좀 늘릴까 말까 좀 고민인데 잡레스, 잡이 없다고? 자 이거는 좀 대처가 필요해요. 지금 농지가 부족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남는 자리에다가 그냥 농지를 설치를 시킬게요. 자 우선은 넘어갈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쵸 이거 하나 만들고 이쪽에다가 농부들을 몰아 넣을게요 자 이렇게 지우면 바로 반응 오죠 여기도 남는 자리잖아요 그쵸 물론 이런 데다 다 밭을 지으면 좋긴 한데 음 어떻게 할까요 지을까요 말까요 그래도 여기는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짓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. 좀만 더 지켜볼게요. 자, 이정도 심고 여기도 이정도 심고 그리고 이쪽 남아도니까 자, 이렇게 심어놓을게요. 수학 열심히 하고 있죠? 나르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니까 당나귀 있죠. 이것도 좀 늘릴게요. 자, 이렇게 합시다. 음 보기 좋네요. 캬, 당나귀가 메뚜기 같이 아주 빠르게 수확을 하고 있죠. 정확히는 이그 배어진 보리를 나르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, 뭔가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 예, 그 다음번에 그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97% 91% 198% 80% 음 그래 자 이쪽도 할수 있겠죠? 좀만 더 힘내고 아하 파밍 인력들이 더 필요합니다. 파밍 인력들이 더 필요해요. 100%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쪽이 문제죠 이쪽이 더 큰데 아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자 조금만 더 파밍 인력들을 데려올게요 자 이렇게 지을게요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인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다 빌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빌더를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, 이죠 그쵸? 한 여기 정도 지으면 될것 같아요. 여기 다 지역 커버 가능하니까. 자, 빠르게 지어주시고. 여기 빌더들이 생기면 이쪽도 건설 마무리 지을 거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게, 여기 보시면, 그 도시 번영도 보시면, 템플이라던가 뭐 트레이드라던가 이게 좀 많이 낮아졌어요. 이런 거좀 챙겨줘야 됩니다. 호잇!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 트레이드 센터를 하나 만들어볼 건데 뭐 여기서는 포트라고 합니다. 항구죠. 항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. 상당히 커요.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요. 네. 응, 그래. 여기다 지을게요. 일단 그리고 이쪽은 막아버리겠습니다. 어차피 여기는 농사를 못 지어요.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일단 막아버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. 됐죠?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도 넘어갈 수 있게 벽을 뚫을게요. 이렇게 합시다. 자 100% 100%, 1 0 0 1 0 0 그래요. 이, 이 정도면 괜찮죠? 지금 만까지 넘어갔고 아 94% 이거 좀만 더 사람은 늘립시다. 한 5명? 5명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그래야 이 정도면 됐어. 이러면 다음 지대다가 농사지던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아니면 여기 남아있는 공간 있죠? 이런 거 써먹어도 돼요. 여기까지 물이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체크는 해볼게요. 넘어오네요. 자 여기도 키워줬으면 좋겠어. 그러면 여기 20명 고용 가능하겠죠. 자 이렇게 합시다. 행복하네요. 그죠 일단은 초반에 먹을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된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걸 합시다. 자 이쪽에 건설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. 빠르게 하려면 이렇게 10명은 늘리고 인벤토리에 이렇게 건설 재료들 보관시키게끔 지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시큐티만 빼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 이쪽도 마찬가지에요 랜드 밸류가 좀 낮은데 뭐 낮은거는 뭐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오물 하나 세워주고 장식품 좀 이쁘게 몇개 만들어주면 행복해지겠죠 이렇게 할게요 됐죠 랜드 밸류가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자, 이제 인구수를 한번 확인해 볼 때가 왔어요 지금 보시면 스테이트 워크가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잡레스도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타적인 요소를 챙겨주긴 해야 돼요 어느 게 필요한지 한번 봅시다 농부들이 많이 필요하네요. 그쵸? 농부 공간들을 조금만 더 챙겨줄게요. 이런 거 있죠? 아, 자리가 안 나오네요. 자리가 안 나오죠? 여기는 벌써 다 썼고 오, 여기 사용 가능하네요. 자, 두개 정도 설치를 하면 바로 농장이 생기죠. 보기 좋네요. 여기는 뭐 물이 부족하다고 메시지는 안 뜨니까 일단 내비도둬도될것 같습니다. 일단 내비도둬도될것 같고 자 모든게 하시죠 시큐리티 빼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가드포스트라는 것던가 그런거 하나씩 지어주면 될것 같아요. 이 아이 있죠. 이 아이 하나씩 지어줄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어줄게요. 자, 잠시 게임이 끊길 뻔했죠? 다행입니다. 가끔씩 이러더라고요. 자, 여기 지금 교육소가 생겼는데 굳이 아직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뭐 이런거 있죠? 이런거는 저희가 아직 생산을 못할거예요 저런거 나중에 챙겨올게요 이렇게 놓고 이쪽에다가 거대한 창고류를 하나씩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그레너리 있죠? 그레너리라든가 이거는 뭐 파운데이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창 그 저장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웨하우스 있죠? 웨하우스는 여기다 하나 더 지을게요 이렇게 하나 더 짓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을 음... 어찌하면 좋을까?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. 여기를 그냥 벽으로 연결시킬게요. 그래서 생산 가능한 지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농업 지대로 만들게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필요한 것끼리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문을 또 만들어놓읍시다 만약에 대비해서 자 하나씩 만들고요 이쪽도 만들어두면 좋겠지 자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에도 마켓이라던가 워크, 그 워크샵 워크 지역 그런걸 하나씩 만들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쪽에다가 시장 시장 만들어놓고 거주지역 딱 되죠? 애매하군 그 이쪽은 포기하고 그냥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여기도 좀 이쁘게 꾸며줄게요. 자. 좀 삐뚤삐뚤한데. 자, 이렇게 지어주고. 오물도 하나 꺼내줍시다. 자, 완벽하죠. 이제 요구치를 한번 확인해 볼 때가 왔어요. 지금 지압날 수 없어졌고. 여전히 농업이 많이 필요하네요. 이 사람들이. 언제부터 이렇게 농업을 많이 했다고. 자 여기 쓸모없는 지역도 있죠. 이런데다가 그걸 만들게요. 농업지대를 감싸고 평평한 공간에다가 그 밭을 만들게요. 그게 맞는 것. 자 이렇게 짓고 뭐 공간이 생기겠죠. 조만간 자 이런 다음에 여기다가 밭을 한번 만들어봅시다. 끝자락에서 이렇게 끌고 올게요. 아 자리가 안맞아요. 이렇게 하겠죠. 이렇게 하고 파밍을 뒤에 서 지울 수없죠 여기는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. 흐흠... 나중에 얘 하나 지어놓고그 곡창지대 전용으로 구성을 해볼까?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.. 일단은 여기다 짓겠습니다. 여기다 짓고 확인을 해볼게요. 자 이렇게 지어놓고 수로를 한번 끌어올게요. 이게 밭이 많아질수록 그... 물 흡수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좀 챙겨야 될것 같아. 자, 이렇게 끌고 올게요. 그래도 마찬가지 한번 끌고 옵시다. 한이 정도까지만. 그리고 턴을 할게요. 그리고 길을 만듭시다. 자 비옥해지게 이런거 좀 챙겨주고 됐어요. 한 이정도면 될것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농장을 좀 만들어주면 될것같아요 얘는 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. 범위 닿니? 하하 <웃음> 안닿죠. 그 나중에 파밍 하나 더지어주면 되니까 자 얘는 건너편에 다지어주면 돼요. 이렇게 지어주면 되겠죠? 됐어요. 뭔가 또 걸린 것 같은데? 잠깐만. 아 아쉽네요. 뭔가 걸립니다. 안 걸린다. 자 이렇게 할게요. 아 이러면 됐죠. 자 시큐티만 잘 챙겨주면 될것 같고 지금 이게 빨간색인데 집이 많이 필요하고 공 집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너네들 많이 와봤자 도움 안되잖아 지금 자 안되겠어요. 일단은 요청한대로 지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이 정도까지만. 자, 네, 이렇게 지읍시다. 그러면 벽으로 또 이제 슬슬 감싸줄 때가 왔죠. 자. 이제는 벽돌 벽, 가, 그벽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할게요. 네, 다음에 이 정도 띄워놓고. 그래요. 아.. 이게 약간 좀 애매보호하다.. 막을까요? 말까요? 막긴 해야 될것 같은데? 이렇게 합시다. 이거 여기 있는 물을 없앨게요. 이건 없애는 게 맞아. 없애고 또 없애고 그래요. 이 정도까지만 오고 또 없앨다가 다시 물길 만들고. 왜물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, 이거? 됐다. 자, 여기까지만 끌어올게요. 여기까지만 끌어오고, 그 다음에 이쪽을 벽으로 막아야 돼요. 업그레이드 시키려면, 이렇게 막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연결이 안 되네. 이거 없앱시다. 한 번에 연결되게끔 하는 게 맞겠죠. 에헤이! 자, 이거 없애고 다시. 에헤이! 자, 이거 없애고 다시. 진흙벽으로 해야되는구나. 그쵸? 그 다음에 자, 벽을 만듭시다. 이렇게 막을게요. 한이 정도까지만 땡기면 될것 같아요. 이 정도까지만 땡기면 될것 같고 약간 좀안 이쁘긴 한데 이렇게 연결할게요. 그 다음에 문을 좀 뚫어줍시다. 이쪽도 문 뚫려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문 뚫려야 돼요. 이렇게 여기도 문 뚫리고 이쪽도 문 뚫리면 좋고 자 이렇게 합시다. 남은 시간에 가드 포스트 몇개더 지어주고 여기 있죠? 여기 하나 지어주고 반대쪽은 어때? 반대쪽도 3대 들더 고용해도 될것 같긴 한데 근데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게 이쪽을 안 막으면 왠지 업그레이드가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자 여기도 벽을 좀 감싸줄게요. 또 머리가 아프죠? 여기를 부시고 다시 합시다. 얘 때문에 그렇구나. 이거 하나 없앨게요. 이거 하나 없애고 다시 길을 만들어보자. 그건 또 아닌 듯? <웃음> 안되겠어. 여기도 없앱시다. 이해가 안되죠 어디에 어디에서 꼬인건가 혹시 모르니까 이쪽도 정리할게요 다른 위치로 좀 옮겨놓읍시다 애들 이쪽 라인 있죠 이번엔 이쪽에다 옮길게요 라인에서 다 옮겨놓읍시다. 이렇게 하면 되겠지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보리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. 이거 그러니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쪽 라인에 트랜스포터 하나만 더 지어보죠. 저번에 쉽지도 못했어. 이러면 곤란하죠. 그러니까 10명 더 늘리고 트랜스포터 하나 떠짚고 됐어요. 일단 이렇게 합시다.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합시다. 여기 있죠? 아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이지? 그쵸? 그래,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. 자, 여기다 연결시키고 이 아이 있죠? 아, 잠깐 이거, 이 아이를 어... 끝까지 땡기면 안 되겠다. 다시 할게요.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끌고 와야 될것같아 이렇게 역으로 합시다. 역으로 역으로 해서 여기하고 맞닥뜨려야 돼요. 만나게, 만나게 해야죠. 이쪽 끝자락까지 이렇게 한다 치고 여기서 쭉당기고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죠. 여기는 여기 연결하고 여기는 여기 연결이 왜안 되니? 음 이렇게 합시다.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서 에라이 <웃음>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정리할게요 자. 좀 웃기게 됐죠 이게 상황이 좀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걸 막아야 될 텐데 아, 욕심을 버립시다 이거 그 이쪽은 그냥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고 야, 이것도 안 되니? 어, 이쪽은 제거합시다. 제거해야겠다. 됐다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여기까지만 하고. 이병만 마무리 지읍시다. 좀 웃기죠?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? 설마 얘는 되는 거 아니야? 와. 그네. 이거 패치돼야 될것 같아요 그쵸?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완벽하죠? 나 이쪽 땅이 뭐 아까운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여기도 좀 사람들을 좀더 늘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음,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? 자 그리고 장식! 장식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, 가운데다가 오물만 선치를 할게요. 자 이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가드 포스터 하나 더 짓고 끝! 자! 어 크죠? 말이 많이 커졌죠? 근데 아직 하려면 멀은 것 같아요. 시간이 걸리긴 한데 저희가 제 트레이딩 포스트를 만들긴 했어요. 만들긴 했지만 뭐 이런저런 자원들을 아직 크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꾼들 좀더 생기면 바로 건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, 여기다가 분명히 빌더를 지정해놨는데 그냥 만들고 있죠. 좋아요 이런거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,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이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물론 채 착각일 수도 있어요. 어찌됐건 자 일단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